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아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는 포켓몬 신게임이 나왔어 예전에 포켓몬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게임 재밌게 했다가 그거 짭게임어가지고 다같이 애좀 먹었죠 그니까 이거 어떤 느낌인지 지금 방금 출시했는데 한번 함께 가봅시다잉 출발 자하기차 이름을 고요자 오케이 자 모습을 선택해주세요 저는 아... 뭐, 또 있나? 자, 저는 이렇게 아아아 아, 아, 아, 잘못 고왔어아 잘못 고렀어아자이 친구 좋아요 자 얼굴 좀 하얀 친구가 좋아요 자 넘어가고요 자 얼굴을 선택해주세요 얼굴 얼굴을 선택해라 자 얼굴은 아아 이거 얼굴 당파보이는데 이거 아 이건 좀 고양이 눈이고 이건 굉장히 강해보이는 느낌이고 이거 같이 게임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을까? 온라인 게임 할까요오 매력적 이 눈은 좀 매력적이죠? 이눈좀 돌려보이고요 자 조금 이렇게 뭔가 매섭지만 매력적인 눈으로 가겠어요 자 헤어살 헤어살 헤어살 헤어살 헤어을자 뭔가 청초하지만 강한 여성분으로 가겠습니다 보 머리 스타일은? 아 단발머리. 아 이거 뭔가 되게 아 이게 시향이 취향 풀단 말이야. 저 지금 스이시작이요나 오색 발 이거 푼머리 좋죠? 아 이게 훨향있어가지 이런 자 양갈래 헤어 컬러 선택해주세요 블 오렌지. 라운. 아 이런 거아나그요 오렌지 레고아 이거 국만크 이거 투 이거 아내 뭔지 몰랐는데 아 이거 자, 양가려, 양가리, 양가리. 자, 양가려, 자, 아. 포차에 포차에 얘들아, 꿀좀 놀아. 아. 형 혼자 이거 어떻게 할수 없잖니. 아, 이거 막스킬을 쓰고 있는데도 이거 유지기 힘드네. 난 지겠네 이거 2대2로 잡을 때리면 이길 수가 없네 아 이거 2대2로 잡을 때리니까 질 수가 이길 수가 없어 아.. 캐릭 바꾸고 싶은데 날라갑시다 후배한 멀리 가자 이쪽으로 바로가 너무 나는 적진으로 바로 가나? 자 일단 이거 내가 다 넣어 오케이 내가 다 한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잡았다. 아, 드디어. 뭔가 이게첫키란것 같은데. 아, 여기 직점하러 왔었는데, 까비. 아. 아, 아깝다. 내가 봤을 때이 게임을 어? 정말 재밌게 하려면 지금 재밌어? 살짝 루즈한 감이 있거든? 이 게임 진짜 재밌게 하려면 일단은 무조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포켓몬을 찾아갖고 그 포켓몬 위주로 키면서 해야 재밌을 것 같아. 요 이게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지 이거 뭐 우리 막 파티 매서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좀 게임 시간이 좀 길고. 내가 일단 득점하러 갈게. 헝. 큰 차이로 이기울 때, 난잘 모르겠긴 한데. 아, 죽었다. 아.. 씨. 근데 갖고 있는 게 없었어. 이길 수 있을까? 큰 차이로 이기고, 이, 이기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이거는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로 해야 이게 게임을 오래 할수 있다. 아이스코어가 없다고? 자, 나가자. 일단 한 번, 오픈이 이기나? 이기나? 아, 우리가 이겼다. 어, 내가 제법 득점을 많이 한것 같은데. 오, MVP다, MVP. 내가 무려 154점을 득점했어 자이 게임에 대한 일단 1시간 플레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1시간 플레이 평가 튜토리얼 조금 살치하아난좀 아쉽다 이거 나좀 기대했는데 아 그냥 대난투극 스매시 브라우스처럼 그냥 막 치고 싸우는 줄 알았는데 원바러보다 솔직히 재미가 없는 이유는 일단은 이 느린 속도감과 너무 긴 게임 시간, 10분이었지 아까 그 게임 시간도 너무 길고 그리고 포켓몬의 매력이 조금 덜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포켓몬 아니면 이 게임을 장시간 오래 하기는 힘들다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